미래는 언제나 예측뿐 불가. 무도기에는 어? 탁월한 열정이 있다니까 그 친구 우리 팀 오면 진짜 일 잘할 것 같지 않아? 신나 패기치지 않고 달아요 달아 집에 못하려고 <웃음> 온마 다하겠습니다 이 부인정한 편집자란 무엇인가? 으이샤, 으이샤. 내가 좋아해 이도만큼 Today's webtoon starts 20th August on ONE